자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신규 코드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뭐야 나 인벤토리에 왜 아무것도 없지? 음? 일단 껴줍시다. 얍, 얍, 얍. 일단 오늘은 신규 코드를 쓰고 추가적으로 5성 챔피언을 한번더 뽑아볼 예정입니다. 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5성 캐릭터는 총 3명! 근데 이번에 또 뽑으면 4명까지 가능하죠? 오 이번 신규 캐릭터는 이렇게 보실 때는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 내가 약간 늙었나? 왜잘 모르겠지 저런건? 자 일로 쭉 가서 핫! 뽑아서 이름을 봐야겠네요 이렇게 봐도 누군지 모르겠다 자 일단 그러면 신규 코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규 코드는요, 시아 떼안 코드 12232000이라는 코드인데 딱 보면은 어안 써지는데? 자 방금 그 코드는 예어 막혔나 봅니다 이제. 그래서 어? 뭐지? 이 코드 막혔나? 하고 나서 다른 코드를 썼는데 되네요? 네, 이번 코드는 l i k e to 280K입니다. 150점을 무료로 얻을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셔가지고 캐릭터를 뽑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한번 캐릭터를 뽑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에 이번에 신규 캐릭터가 워낙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캐릭터들도 과연 좋은 캐릭터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캐릭터는 나루토. 키드 나루토네. 오, 어린 어 나루토. 자 그리고는 크리링. 세 번째는 어 자쿠코? 누구지? 누구인지잘모르겠네요네 번째는 크리링. 다섯 번째는 울트라 레어 어, 등장했네요. 일단 울트라 레어 하나 나왔고 그리고 나루토 레어, 그 다음 레어. 또 다시 어, 울트라 레어. 어, 나미가 나오네. 오! 어, 근데 뭔가 나미. 어허, 어, 어, 뭐지? 뭔가 좀 이상한데 로블록스 캐릭터로 나와서 그런가. 음, 좀 뭔가 이상하게 보인다. 어허, 어, 그래도 나미를 뽑은 것도 처음이네요. 오! 어, 괜찮습니다. 자 두번째 다 20개 한번더 까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그 울트라 레어 한번더 등장했고 자 나루토 등장 이번에또 나루토 등장 이번에 크리 링 등장 자또 레어 자또또 또 레어 또또또 또또 레어 계속 레어밖에 안 나오는데? 뭐야 뭐지? 어 뭐야 아니야 이게 이게 스택이라고 레어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한 번에 이제 어 오성이 팍 하고 터지는 겁니다 자 이번에 나올겁니다 아자 레어 나왔죠? 이게 나올거죠? 자 두번째 레어 나왔죠? 세번째 레어 나왔죠? 어.. 아, 아 잠깐만 울트라 레어 나오면 안되는데 이거 스택 터지는데? 아아 아, 이거 아닌데 아 뭐야 갑자기 울트라 레어만 막 쏟아져 뭐야 아 이거 아닌데 저희는, 여러분들, 울트라레오는 없어도 됩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무조건, 오성 5성. 5성 캐릭터입니다. 어, 꽉 찼네. 자, 일단은, 지금 제일 좋은, 우리, 사네미? 시네, 시미였나 사네미였, 사네미 맞지? 음, 강화시켜주도록 합시다. 자, 안 쓰는 캐릭터들은 모두 넣어주고요. 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오케이 레벨 33까지 바로 업그레이드 완료 자한번더 뽑아봅시다 자 이번에는 레어 울트라 레어 레어 아, 너무 안 나오는데 이번거 레어 오 우성 너무 잘안 나오는데 이거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5성 선물 하나 줘도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어왜 안주지? 에이 크리스마스인데 5성을 선물로 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 아또 하나하네? 이거 보소?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왜 안나오지? 흠 너무 레어만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 울트라 레어 말고 그 5성 캐릭터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아, 울트라 레어 필요 없다니까 바로 나와버리네. 이거, 이거 돈다 쓰겠는데, 나? 아이고. 역대급 뽑기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진짜로? 자, 벌써 40번째인가요? 와, 40번 뽑는데 레어가 지금... 레어랑울트라레어만나고 지금 오성은 나오지도 않았어 말도 안 되는데 이거 말도 안되는데 이거 2%면 50번 뽑으면 적어도 하나는 나와야 되는 확률이거든요 그렇지 팔콘 아 나왔네 아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자 등장했네요 아오성 뽑았습니다 팔콘이라는 캐릭터를 뽑았고요자 팔콘은 마블에서 나오는 캐릭터 아닌가? 얘 마블 캐릭터 아니에요? 뭐라? 나얘 마블 그 마블 유니버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팔콘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했고요. 어 팔콘 같은 경우는 등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팔콘. 아,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 어. 근데 그렇게 좋은 캐릭터는 아니네요. 네. 그래도 우성이니까. 네. 강화는 시켜 주도록 하죠. 자, 들어가거라이고 자, 강화. 슉 슉슉슉슉. 슉슉슉슉슉슉슉. 슉슉슉슉. 슉슉슉슉. 자 이번에는 역대급 뽑기 어려웠는데 막상 뽑으니까 별로 안좋은 음, 캐릭터 파콘을 얻게 되었네요 자 그럼 한번 봐도로 비교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우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뭘여요자 팔콘같은 경우는 대비지 31.5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우리 사네미같은 경우는 대비지가 44.88이 들어갑니다. 자 범위같은 경우는 22. 팔콘같은 경우는 범위가 8. 음, 초당 어택 속도는 3초. 그리고 사네미는 4초. 별로 차이 안나네요. 어, 워낙 사네미가... 어... 뽑기는 진짜 쉬웠거든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뽑기 어려웠던 우리 팔콘은 음 그래 그렇게 막 좋은 등급의 캐릭터는 아니었다는 거 팔콘이 레벨 80까지 올리면은 데미지가 44.75가 나와요 기본 처음에 근데 이 사람이 같은 경우는 레벨에 80까지 올리게 되면은 그 몇이었지? 사내미는 레벨 80까지 올리면 기본적으로 데미지 60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 근데 이번 캐릭터들이 사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죠 네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규 코드와 함께 더불어서 한번 신규 5성 캐릭터를 뽑아봤습니다 저한테 신규 캐릭터고요 네 신규로 나왔다는 캐릭터가 아니라는 점 아주 괜찮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그러면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 안녕